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우 소장입니다.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TV입니다. 창업통TV의 새로운 섹션을 소개합니다. 다름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빠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창업시장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유연성 있게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창업자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택트 창업 강의실을 마련했습니다. 창업통 김상우 소장의 집콕, 사무실콕 하면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창업시장을 알토란, 공부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섹션인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업시장 어디로 가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업시장 밀착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창업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지금으로부터 88올림픽 이후 90년대 터널 지나고 2000년, 그리고 2010년, 2020년 시대까지 오기까지 정말 창업시장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창업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 그리고 브랜드, 상권, 아이템 공통적인 현상은 다름 아닌 사이클입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사이클 호환기 불환기 경기 변수와 걸맞는 창업시장 접근전략 한번 밀도 있게 따져보는 시간 첫 번째 창업강의실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창업강의실의 첫 번째 주제 대한민국 창업시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제1의 창업통 김상훈 소장의 언택트 창업 강의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창업시장 밀착 분석 어, 저는 요즘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위태롭습니다. 때문에 이 위태로운 자영업시장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는 따져보지 않으면 위험요인이 커지는 대한민국 창업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제는 특정 전문가 집단만의 영역, 특정 전문가 집단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업시장에 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원하는 성과 창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창업자들도 대한민국의 창업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도대체 창업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 아웃라인은 좀 알고 창업시장을 녹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여섯 가지 음, 그런 측면에서 여섯 가지 창업시장의 축을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창업시장 분석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여섯 가지 축만이라도 생각하면서 창업시장을 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밑단에는 대한민국 소비자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시장 5천만입니다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2030년대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 소비자 집단의 볼륨, 사이즈는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5천만 중에서 경기도가 1,280만, 거의 1,300만이죠. 그리고 서울시가 1천만에서 980만, 인천이 한 300만인가요? 도합 2,500만이 서울 수도권 경기에 밀접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서울 수도권 창업자들의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공략하는 전략 대한민국 창업자들은 어디에서 창업을 하던 첫 번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이런 전제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 사, 창업자들이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습관, 소비 패턴 즉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 잘 유념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재난지원기금을 지자체별로 배포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네 가게들이 새롭게 지금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요즘 이 소비자 트렌드에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갑을 열어줘야만 돈벌수 있는 창업시장 성과를 낼수 있는 시장 다름 아닌 지금 대한민국 창업자 시장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6 백만 상 수상, 수상공인이라고 합니다 뭐 570만 자영업자 보통 이 정도로 얘기되기도 합니다만 이 중에서 우리나라 음식점 시장이 한 70만이죠 그리고 각종 뭐 보험회사 이런 근무하시는 분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있는 수상공인들이 거의 60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죠 이제는 창업시장 분석에서 이들 수상공인들의 업종 그들의 투자 수익성 그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창업자들은 궁금해야 됩니다. 특히나 예비 창업자분들은 기존 창업자들이 어떤 시장에 임볼브돼서 어떤 방법으로 갈곳 많은 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열게 하고 있는지 이것 똑똑히 관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존 창업자분들도 주변 사장님들이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축은 이 창업자, 창업자 중에서 사실은 거의 70% 이상은 임차인입니다. 창업통 김상우 수장 역시 지금 24년차 창업자입니다만 아직도 임차인입니다. 월세 냅니다. 이렇게 월세 내고 창업을 실행하고 계시는 임차인 창업자가 대부분인데요. 임차인, 창업자가 있어야만 돈 버는 시장. 다름 아닌 임대인 시장이죠. 요즘 대한민국 임대인시장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가서도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 임대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웃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뭐 조물주에 건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 작은 가게가 월세 내지 않은 내 가게였다면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창업자들은 이런 임대인 시장의 동향 내지는 임대점포 동향 내지는 이런 임대 건물 동향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거 창업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이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이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이죠.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지금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만 4,800개가 넘습니다. 최근 제가 공정위 가맹사 업 홈페이지에 보면 브랜드만 6 2 0 0 62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외식업 브랜드 거의 4700개가 넘습니다. 전체 브랜드의 76%가 외식업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이 프랜차이즈 시장은 거의 10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새로 생기고 또 8-900개 브랜드는 간판을 내립니다. 정말 역동적인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정말 부침이 심한 이런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다름 아닌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존재하는 중요한 시장은 다름 아닌 부동산 중개업 시장입니다. 아니 창업하는데 왜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살펴야 되나요? 살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창업자들은 누구나 창업시장 동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창업시장 동향의 첫 번째는 거래 동향입니다. 즉 어떤 가게가 새로 생기고 어떤 가게가 문을 닫는지 어떤 가게가 앞으로 새로 생기고 어떤 가게가 앞으로 문을 닫을 것인지 가장 먼저 하는 곳 어딜까요? 다름 아닌 어, 포탈 기준으로 한 13만 개가 영업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소 시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익 모델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둘도 셋도 거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해서 내 가게 좀 넘겨주세요. 뭐내 가게 다른 분에게 양도 양수해주세요. 내 건물 다른 분에게 팔아주세요. 뭐 이런 게 부동산 중개업소 시장이죠.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의 거래 동향을 파악해보면 창업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직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 미터가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 시장이죠.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은 임대인들하고 괴를 같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월세를 많이 받으면 임대인들의 수익은 높아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도 월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세가 대비 0.9%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런 수익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도 좋고 그 다음에 건물주 사장님도 좋다는 얘기죠. 임대인도 좋지않는 거죠. 임대인의 가치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 금방 알수 있는 거죠. 또 임대인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부동산 디벨로핑 시장 부동산 관련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분양 대행사 시장이죠. 사실은 이 시장까지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살펴야 됩니다. 왜? 앞으로의 상권 동향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에 의해서 요즘은 새로운 신흥 상권도 생겨납니다. 뭐 판교의 유로피안 상권의 대명사였던 아브뉴 프랑 광교 아부뉴프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동산 시행사, 시공사인 호반건설 같은 업체가 새로운 상권을 기획 개발했지 않습니까? 아, 즉 정, 정리하... 정리하자면 창업시장의 전체적인 상권 분석 뭐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2020년 자영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섯가지 축은 소비자와 창업자 창업자 위에 임대인 시장, 임대인 이외에 부동산 관련 디벨로핑 시장,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시장, 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축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창업통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창업시장 관련 돈의 흐름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